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리뷰로 찾아온 깨무링입니다 이번 게임 탐방은 출시 후 일주일간 플레이해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담아봤습니다 리뷰할 게임은 7월 28일 정식 오픈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입니다 아 리뷰 전에 이 게임은 2019년도 G스타에서 첫 공개 후에 출시가 굉장히 늦어졌는데 어, 중간에 개발진들 간에 뜻이 맞지 않아 일부 개발진이 넷마블에 나와서 엠픽스를 설립하고 2020년에 그랑사가가 먼저 출시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과연 어떤 뜻이 안맞아서 나왔는지 그 중점으로 게임을 플레이 해봤고요 어, 어차피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비교 대상으론 그랑사가를 선택했습니다 플레이 방식이 비슷했기에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첫인상이죠 바로 그래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나레볼이나 그랑사가 둘다 카툰 렌더링을 사용했고 두게임다 얼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었네요 먼저 세나레볼을 보겠습니다 UI는 전체적으로 2021년 6월 10일에 출시한 제2의 나라를 떠올리게 하는 배치를 사용했고요 도감이나 시각적인 디자인 부분에서도 아주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캐릭터가 조금 개성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기존 IP인 세븐나이츠 캐릭터를 3D로 잘 구현했습니다 세븐나이트를 쭉 하시던 분들은 세나2보다는 이 레볼루션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겠네요. 개인적으로 와 새로운 게임이다 라고 느껴지기보단 제2의 나라를 복사 붙여넣기한 기분이라 어 이전 게임을 리메이크한 기분이더라고요자 반면 그랑사가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화풍을 이용한 일러스트 같은 카툰 그래픽으로 제작한 캐릭터들 일단 신규 IP라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고요 UI 디자인은 그랑사가만의 분위기를 냈지만 배치는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보니까 세나 레볼루션이랑 배치가 비슷하네요 지금은 개편을 통해서 보기 편하게 한쪽으로 모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1년 넘게 플레이한 유저로서 CBT부터 말 나온 부분인데 이제 고친 게 진짜 똥꼬집 오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캐릭터의 그래픽은 먼저 나온 원신의 느낌을 받고 있지만 배경 그래픽을 좀더 신경 썼더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괜찮았을 텐데 너무 대충 대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PC에서의 그래픽조차 배경쪽이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라 어색하기만 했고요. 세나 레볼의 스토리는 주인공인 개성자가 세븐 날치의 힘을 빌려 피지스를 막는다. 딱이 스토리 한 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등장하는 꿈속 회상은 어, 너무나도 제2의 나라스러운 튜토리얼식 스토리였고요 스토리 진행 중 생각보다 몰입감이 없습니다 특히나 주인공인 계승자의 파트는 더빙이 없는게 아쉬웠고 스토리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이더빙의싱크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 진짜 컸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 스토리는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 튜토리얼 과정이 너무 길다보니 자연스레 스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또 보고 있었네요 3막, 4막까지 튜토리얼이 계속 진행이라니 아... 진짜 너무하긴 하더라고요 어, 이 때문에 또 지루함이 컸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 그랑사가는 주인공인 라스기사단의 성장하는 스토리를 주로 이루고 있는 약간 소년만화스러운 흐름이기에 초반에는 좀 지루할 수 있으나 챕터를 진행하면서 지난 과거의 떡밥 회수, 뭐 주인공의 각성 등 볼만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재미 때문에 스토리를 빠짐없이 보게 되었거든요 어, 게임 패턴상은 좀 지루해도 이 스토리를 보려고 계속 붙잡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게임성입니다 세나리블은 오픈형 MMORPG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픈 형태의 모습은 거의 볼수 없고 원신처럼 개인 채널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다보니 이 오픈 필드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비의 구성도 제2의 나라를 떠오르게 하는 장착 형태인데 세가지의 무기에 속성별로 장착이 가능하며 이중한 가지는 영웅 무기로서 변신과 세트 효과가 있는 무기였습니다. 주 메인은 변신 카드인데 역시나 뽑기를 얻는게 최선이며 필드 사냥이나 모험 던전 등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네요. 영지 시스템과 비슷한 넥서스의 넥서스 사냥터에서 모조 카드라 에서 1성에서 2성까지 랜덤 소원권을 드랍하는데 초반 부분은 뭐 하루종일 사냥해도 1성짜리 10장 내외였습니다. 아마 수급처는 차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늘려주겠지만 이렇게 초반부터 뽑기 말고는 성장 자체가 힘들게 하면 당연히 지루함 때문에 더 빨리 접지 않을까 싶네요. 조합을 통해서 태생 4성 변신 카드나 3성 장비들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많은 재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과금러와의 벽을 확실히 두고 있는 편입니다 속성에 대해서도 빠질 수 없는데요 총 6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먹이사슬 형태의 구조가 아닌 2개씩 끊어서 카운터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어, 이런 형태는 처음이라 다소 생소한데 어, 보통은 불은 물이 잡고 물은 땅이 잡고 하는 식으로 연계가 되지만 세나레볼은 불과 물 이렇게 서로만 상성이 있고 오히려 같은 속성끼리는 데미지가 반감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터가 되지 않는 서로 다른 속성끼리는 상태 이상을 거는 속성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고요 어, 이 부분 때문에 카운터끼리 키우려고 했다가도 시너지 효과 때문에 다른 속성까지 키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세나레블은 같은 이름의 영웅이라도 속성별, 무기별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대가나 맞추는데도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지금 불속성으로 뽑기가 많이 떴는데 어, 이 불속성 캐릭터를 성장시키려면 은 불속성 재료가 필요하겠죠 어, 하지만 같은 불속성은 데미지가 반감되니 물속성으로 잡아서 키워야 하는 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옵니다 아니 같은 속성은 대체 왜 데미지를 반감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변신 카드 교체나 무기의 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이 전투에선 꽤나 재미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속성 시너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각 영웅별 시너지 효과 때이 발동하는 스킬 때문에 어떻게 덱을 구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PVP에선 어떤 스킬 순서로 공격해야 할지 전략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죠. 어 문제는 모바일 게임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발동되는 시너지 스킬은 자동 설정이 있지만 개성자 캐릭터에서 다른 변신 카드로의 교체가 자동으로 없기 때문에 아무리 덱을 열심히 만들어도 이를 써먹을 때는 내가 직접 플레이할 때 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자동으로 돌리기에는 스펙이 높은 분들 말고는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 전투의 벽을 느껴 과금만 강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랑사가는 어떨까요? 변신의 기능, 여러 무기를 착용, 세 가지 속성 캐릭터의 활용까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랑사가는 속성별 캐릭터는 기본 지급됩니다 신규 캐릭터가 나오더라도 캐릭터 자체는 기본 지급이거나 인게임 재화로 구매가 가능하죠 어, 하지만 그 캐릭터가 착용하는 웹폰이 뽑기로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 이 점은 세나 레보라고 똑같네요 다른 점은 그랑사가 같은 경우 명함이라 불리는 딱한 개만 뽑기로 그 캐릭터의 무기를 먹게 되면 나중에 뽑기 할 때마다 주는 재화로 추가 각성에필요한 중봉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세나 레볼과 비교할 땐 금액적인 부분에선 엄청나게 싸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이 별에 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복북이 5개만 있으면 최고 티어로 강화가 가능합니다. 세나 레볼에선 한가지 영웅을 육성 만들기 위해선 태생 4성 기중, 5성을 가기 위해 4성 카드 4장, 5성에서 육성 가기 위해선 5성 카드 5장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각성을 하기 위해선 동일한 카드를 넣어야 하죠.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같은 영웅의 이름이라도 속성과 이름이 다 다른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각성하고자 하는 영웅을 뜨기란 확률상 엄청나게 된거죠 결국은 MMORPG이지만 다른 리니지 라이크처럼 뽑기만 주구장창해야하는 그런 게임성을 지니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온 이유가 바로 PVP 때문인데 수집형 게임에선 보통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PVP가 세나레블은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운빨 스킬 기도 메탈을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템빨, 강화빨이 크게 적용한다는 점 그렇지만 컨트롤로 그 부분을 미세하게나마 커버 가능하다는 거이점 어, 때문에 스펙 차이가 나도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엔드 컨텐츠가 PVP이기 때문에 어, 초반부터 이 부분만 재밌다고 느껴졌던 게 오히려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PVE가 큰재미를못 느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떻냐? 그래픽면에선 세븐나이츠 캐릭터만 잘 뽑혔다. 스토리는 너무 지루한 패턴이다. 이 패턴을 보자면 새 지역 도착, 사건 발생, 어? 범인이 피지스네? 세븐나이츠와 함께 막는다. 두고보자 이놈들! 요렇게 한가지 루트로 계속 진행하네요. 그것도 난이도가 올라가도 스토리를 다 봐야하는 귀찮음도 있고요 게임성에서는 스토리 및 퀘스트는 전부 다 개인 채널로 진행하고 던전 형태의 컨텐츠만 있기에 대체 오픈필드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뽑기에의존한 성장을 주로 이루고 있고 재장은 있으나 터무니없는 개수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한다 그래서 무과금은 그냥저냥 즐기기에는 다소 힘든 게임이다 그래도 PVP 컨텐츠만은 오랜만에 소동이라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 어뭐 이것도 초반이라 그렇지 후반 갈수록 델찍루 당해서 재미가 없어질 예정이다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저한테는 두 번째 세나 작품인데 원조인 세나 1을 안 했기에 어 생각보다 와닿는 점은 없습니다 그냥 캐릭터 모델링이 잘 나와서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던 게임이었고요 변신해서 싸운다는 개념이 다른 리니지 라이크의 아바타 변신보단 세나레볼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다들 인식이 지금 똥게임이다 하는 인식이지만 어, 게임 플레이 면에서는 꾸준히 하다보면 충분히 재미 볼수 있는 게임이라 생각됩니다 어, 매일 미친듯이 뭐 하진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즐길 것 같네요 이번 게임 탐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처음에 얘기한 뜻이 안 맞다는 내용은 아무래도 플레이 운영에 따른 bm 인것 같습니다 기존의 카드 형식의 세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인데 어 그게 잘 조율이 안 돼서 그랑사가 만든 느낌이 들거든요 어 그런데 그랑사가도 결국은 그큰 틀에선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